지금 춘천 춘성간 IBS 청춘 열차가 도고 있습니다. 이 열차는 일반 열차로, 전국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열차에 승차하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The IBS 청춘 train number two is now approaching. This is my metro train. The passengers u s b a b y w i t a b y o h We will do our best to make your travel as pleasant and comfortable. 안내 말씀드립니다. 자전거를 승차하고 마이테스 청춘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.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해주시고 승차권이 없거나 자전거 거치석이 늦된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질서 유지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